Amen.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기의 좀속 마음을 이렇게 나누어 주신 우리 서수현 집사님께 우리 한번 감사 격려를 우리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임재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네, 하나님 살아 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고 오늘도 마음을 열고 기대하는 자마다 우리 서류사님과 같은 그런 통일하고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우리 <웃음> 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절씩 교독합니다. 다시 이러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숙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한자로 죽을 사자 있죠 죽을 사자를 풀어보면 하나, 일, 저녁, 석, 비수, 비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한번 띄워보세요. 네. 한문을 한번, 예. 어, 죽을 사자가 저렇게 하루 또 일, 저녁, 석, 비수 있죠. 날아가는 비수. 그것이 죽을 사자. 그 뜻을 풀이하면 죽음은 하루 아침에 비수처럼 날아드는, 것, 날아드는 것이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한낮에 비수가 날아들면 혹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해진 뒤에 어둠 속에 날아드는 비수는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 죽을 사자는 느닷없이 비수와 같이 찾아오는 죽음을 아무도 모면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한자 살 생자 있죠. 자, 바꿔 보세요. 살 생자는 빛을 빛친다 할 때, 빛쳐 나간다 할 때, 빛의 별과 주자로 우리 살아가는 생할때 생이 이루어져 있어요 주자는 주인 주자도 되지만 앉을 주도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 뜻을 풀이해 보니까 생명이란 있는 자리에서 삐쳐 나와 다른 자리에 앉는 것이 생명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캄캄한 어둠 속의 죽음이 제 아무리 비수처럼 날아들어도 살 사람은 이미 그 죽음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자, 사자와 생자는 사람이 아무리 살려고 발부둥 쳐도 죽을 사람은 반드시 죽고 비록 죽음의 구름통에 빠진 것처럼 보여도 살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천명사상 예. 즉 사람의 죽음과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예. 라고 하는 이 천명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과 삶을 비교하는 극적인 사건을 비교하는 글을 제가 한 번은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어 1991년이더라고요. 당시에 인도의 수상 라지브 간디가 시크교도에서 테러로 죽고 말았는데, 이 라지브 간디가 지방 유세 도, 도중에 폭발 사고로 즉사하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날 간디가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음이 뒤늦게 밝혀졌어요. 이게 간디 일행이 탑승한 비행기가 마드라스로 가던 중에 갑자기 엔진 고장이 일어나가지고 바사카타나미란 공항에 비상 착륙을 해요. 자 그때는 이미 밤이었고 이 비행기 수리가 언제 끝날지 알수 없었기 때문에 간디는 그 이후에 모든 유세 일정을 취소하고 그 지역에 있는 영빈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영빈관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공항으로부터 비행기 수리가 다 됐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이에 간디가 마음을 바꾸었어요 다시 공항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비행기 타고 늦게라도 마드라스로 가자 그랬는데 그 비행기 타서 마드라스에 도착하자마자 폭사당한 거예요 테러당한 거죠 만약에 그날 그 고장난 비행기의 수리가 조금만 더 지연되었더라면 그래서 그날 밤 간디가 숙소에 그냥 들어가서 막 여기서 하루 쉬고 가자 막 그랬더라면 또그 이튿날 다음 일정을 다 취소했는데 그 취소한 일정대로 진행을 했다면 그는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야 여러 가지 살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었는데 그만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 바로 천명이 닿은 거죠 이처럼 이 천명이 끝난 자는 비수처럼 날아들은 죽음은 그가 어디에 있던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자, 이 천명을 다한 라지브 간디가 횡사한 때와 너무나 비슷한 한달 정도 차이 나는 때 어떤 일이 또 있었는가 보니까 우리 한국의 조양조선 소속 메인스타 후의 선언 임강용 씨 죽음으로부터 기적 국적으로 구출되었다는 기사가 1991년 간이 라지브 간디가 그 테러로 당한 지한달 뒤에 이 이런 일이 기사화됐어요 이 임강용 씨가 탄 배는 방글라데시 남쪽 벵골만 해상을 항해하고 있었는데 새벽이었어요 새벽 6시경에 이갑판을 청소하고 있던 그가 순식간에 실족해서 그만 그 망망대 바다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력을 다해 고함을 질렀지만 배가 뭐 워낙 크니까 한 사람 물에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고함 질러봤자 들리겠어요? 그 소리를 듣지 못한 배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그대로 가버리고 말았대요. 아직도 사방이 어두컴컴한 새벽에 망망대해에 홀로 내버려진 그는 이미 죽은 목숨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엇인가 딱 한 물체가 아래쪽에서 자신을 떠받쳐주고 있음을 느꼈어요 손으로 만져보니까 놀랍게도 대형 거북이었어요 이 임시를 등에 태운 거북이는요 거북이는 올라갔다가 물속으로 잠수하잖아요 그런데 이 거북이가요 이 임시를 등에 태우고는 무려 7시간 동안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다 위를 떠다녔다는 뒤늦게서야 임시의 실종을 확인하고 구조작업에 나선 메인스타후에 의해서 그가 극적으로 발견되었어요 그 거북이 덕에 임시는그 망망대에서 무사히 구출되었던 겁니다 그는 분명 사지에 던져졌지만 그러나 그 죽음의 자리에서 빠져 삐쳐 나와 있었던 셈이죠 아까 그살 생체할 때 삐쳐 나와 있었던 셈이죠 이런 얘기는 전설이나 혹은 동화 속에서나 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대답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임시의 천명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명이 남은 자는 어떤 처지에 빠져도 죽지 않는다는 좋은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바로 이 천명 사상 인간의 죽음과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음을 믿는 자는 죽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버려져 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반드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 까닭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천명사상을 믿는 자가 자기 삶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서 자신의 삶을 진리와 생명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왜냐?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스탑 그만하시면 너 여기까지야 라고 부르시면 어떤 상황에서든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이 1분 1초가 모두 소중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거 흔들어 보내서는안 되겠구나 나 건강하니까, 나 제법 어, 살만하니까 한 10년, 20년, 30년 살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 맞을까요? 한번 여러분 물음표를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 이러라 요한복음 5장 18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요저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대제사장들과 서의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결안했어요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미 체포령까지 발동해 놓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정도라면 유대 최고의 권력가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작정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면 막을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 체포하라 그러면 그 명령을 감히 어길 자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주저없이 예루살렘 성전의 헝금함 앞에서 공개적인 설교를 하시거든요 게다가 그 공개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보았지만 막상 주님을 잡으려고 한 자도 없었어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죠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0절 역시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증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같이 읽시다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 이러라. 이 땅에서 천명이 아직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생애를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은 철저하게 천명 속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굴렸다가 죽이려고 안달을 해도 하나님께서 살리려 하시면 결코 죽지 않음을 믿으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살리시려면 죽어도 살 것을 믿으셨어요 이 믿음이 십자가를 가능케 했고 바로 이 믿음인 부활의 알판이 된것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천명을 믿으셨기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당신의 삶을 추호도 낭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실지라도 이 땅에서의 당신 생애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반드시 끝남을 아셨기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분의 삶은 1분 1초도 흐트러짐이 없는 진리의 삶으로 사신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천명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믿으신 예수님께서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처음부터 계속 말씀하신 진리였는데 그 내용이 뭔가? 자,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세 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와요. 먼저는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이러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두 번째 24절에 보니까 자 여러분 반복되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또 한번 반복하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어리라 자, 성경 여러분 어떤 말씀이 반복되고 있나요? 네? 네. 죄 가운데서 죽어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무려 세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 해오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이건 진리인데,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두려운 말씀이에요. 영혼이 지옥 가게 된다는 거죠.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은 주님이 계신 곳에는 오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죄 가운데 죽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또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맞다. 이게 진리다. 라고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이 말씀을 분명히 뒷받침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이렇게 죄 가운데 죽는 사람이 있고 주 안에서 죽는 사람 이 둘로 나눠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 가운데서 죽을 사람인지 아니면 주 안에서 죽을 사람인지 여러분 분명하십니까? 분명하세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흔히들 여러분 생명을 건진다고 말하죠. 생명을 건진다고 말할 때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소생시키고 강에 빠진 사람을 건전내서 살려준다고 할때 생명을 건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생명을 건진 것이라기보다 육신의 생명을 약간 연장, 연장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명을 건졌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죽게 되는 건데 육신의 생명만 약간 연장한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명을 건졌다는 말은 죄 가운데 죽을 사람이 주 안에서 죽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생명을 건진 거예요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기쁜 일이긴 합니다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 것도 복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죄 가운데 죽었다면 오래 사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 돈 가지고 뭐 명예 누리고 사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해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세 가지 영적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래에서 태어났고 세상에 속하였다가 24절에 죄가 없대데 죽으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멸망하는 사람, 지옥에 가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죄 아래에서, 육신 아래에서 태어났다가, 죄 아래서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 영원히 멸망에 처하는 것. 이것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 모든 인생의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가운데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태어나기는 죄 가운데 났지만, 죄 가운데서 죽지 않고, 주 안에서 죽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로마서 6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이 말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 아래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 안에서 죽지 않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당신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분명히 믿게만 하면, 할렐루야, 믿게만 하면 죄 가운데서 죽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서 빛쳐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24절 말씀에 분명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면 저 말씀을 너희가 믿으면 뭐냐? 죄 가운데서 죽지 않는다는 거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되니까 그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태어나기를 죄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죽는 것도 죄 가운데서 죽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예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축복이에요 예수님 발견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삐쳐나온 자예요 사망사태에서 삐쳐나온 자예요 우리에게는 생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자예요 할렐루야! 왜 유대인들은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도 이 구원의 축복을 받지 못했을까? 오늘 말씀을 많히 보니까 도무지 유대인들은 답답해요 예수님 보면서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 안에서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요 자기들 자신이 영원히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또 유대인들은 자기들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걸 믿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에 요한복음 8장 도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의 기사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가늠하다가 붙들긴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돌로 죽이려고 했던 일을 기억하시죠.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는 자기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그 여자를 돌 던져가지고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자기들은 거룩하고 깨끗하니까. 이렇게 믿는 자들을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율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 이 세상에는 죄인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지하고 판단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일을 가리켜서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진짜 믿는 게 아닙니다. 왜? 구주가 필요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열심히 잘 사는데 굳이 구주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유대인들이 자꾸 당신 누구요? 당신 누구요? 그렇게 묻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구주고 메시아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다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들 자신이 얼마든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라 믿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진짜 믿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주 안에 있는 자로 바뀌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나 자신의 죄성과 나의 무능함을 볼줄 알아야 됩니다 지난달에인가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신 이어령 교수님께서 별세를 하셨죠 그분은요 20대 젊은 나이에 문학 비평가로 활동을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성경에 나오는 대홍수 사건 있잖아요 대홍수 사건, 노아가 구원받은 구약 성경의 홍수 사건을 뭐라고 이 양반이 말했는가 하니까 노아가 진짜 사랑이 있었다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물속으로 뛰어들어야 했을 거 아니냐고 자기 혼자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독교는 가짜다, 그런 하나님은 가짜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이유령 교수예요 그는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해서 저항과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철저한 인본주의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일원이 넘어가면서 세례받고 온누리교에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시력을 잃어버린 딸 그리고 과잉 행동 장애로 고통받는 외손녀가.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로 기작적으로 치유되는 일이 계기가 되긴 했지만 사실 이령영 씨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구가 있었어요 그가 고백하기를 50년 전에 젊은 작가 시절에 그는 절대자를 찾았다는 겁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찾았는데 그러나 교회를 봐도 교인들을 봐도 도무지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아, 내가 차라리 창조주가 되겠다 문학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창조주가 되겠다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동안 내가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을 했는가를 그때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시력을 잃어가는 딸을 보면서 고통당하는 외손녀를 보면서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성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말하는 그 지성이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깨닫기 시작했고 내가 할수 있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만났다는 거죠 네. 여러분 누구나 다 결국은 구주이신 예수님을 찾을 때가 옵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젊을 때는 안 그럴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성공할 때는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나 누구나 다 결국은 주님을 찾을 때가 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세인인 너희는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 그러면서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말씀을 주시어요 21절에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가 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 만나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때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는 거예요 노아 시절에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으시고 난 다음에 아무리 물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안타까워도 노아는 그 물속에 뛰어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방주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옥에 가서 깨달아도 그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때를 열어주셨을 때 그러므로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때 그러므로 그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당신은 죄 가운데 죽게 돼요 이 진리를 말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 가운데 죽게 되는 사람이요 옮겨야 돼요 삐쳐 나와야 돼요 빨리 나와야 돼요 예수께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 아니겠어요? 이것이 성교 아니겠어요? 제가 지난 주중에 우리 터키에서 열심히 이슬람권 사역을 하고 계시는 황영승그 사람하고 아주 장시간 동안 어, 그 보스톡을 했어요. 어, 특히 지금 코로나 상황. 그 이후에 어떻게 지금 사역하고 있나, 뭐, 고민도 나누면서 쭉 이야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터키는 완전히 위드 코로나가 다 됐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터키는 완전히 위드 코로나가 이제 뭐 됐어요.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그러므로, 목사님, 재작년부터 오시려고한 거, 올래는꼭 오세요. 원래는 꼭 오세요. 그래서 추석 때쯤 한번 계획해보자. 뭐, 그래 놓고는 인카운트 좀 해주시고, 캠프 좀 해달라고 그런 이제 부탁받고 그랬는데, 여러분, 터키는 완전한 이슬람권이에요. 그 이슬람권의 전도가 진짜 안 됩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그 이슬람 그 지역에서 많은 순교를 당했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그 이슬람권의 사람들은 원하지도 않는데 왜 가서 선교하느냐고 그렇게 난리를 떠냐고 원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렇게 저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이슬람권에 가서 성교하는 성교사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죽지 않고 주 안에서 죽는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슬람권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그럼 우리 안가 뭐 환영하는 데 가도 뭐 얼마든지 갈수 있는데, 뭐 환영도 안 하는데, 우리 왜 말려고 가냐고?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진짜 그가 복음을 받은 사람일까요?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의 태도일까요? 그것이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와, 우리는 여러분, 언제 복음을 원해서 우리가 전도를 받은 겁니까? 아, 선교사님, 우리나라로 꼭 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선교사온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우리가 환영을 해서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온거 아닙니다. 핍박당하고 순교하면서이 땅에 성교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소식을 들었고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거부하는데도 며하 전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은 거예요 성대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라고 전도 안 된다고 위축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치를 선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 가운데서 죽는 사람이 당신이요 그러나 사는 길이 있어 예수 안에 사는 것 예수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어 그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해 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죄 가운데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거듭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 주님께서 죄 가운데서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그것도 먼저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는 까닭은 인간으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죄 가운데서는 반드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반드시 산다. 이것이 진리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아마 죽어받으신 분들은 아, 이게 뭐야? 오늘 설교 제목이 죄 가운데서 죽는대. 아니 목사님 지금 경제적으로도 몹시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몸도 아파서 힘든데 좀 위로나 좀 해주지 않고 아 다짜고짜 오늘 모처럼 내가 용기내서 교회 왔는데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하지만 주님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당장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가령 어떤 사람이 차에 앉아가지고 지금 막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돈 문제도 힘들고 경제적인 문제도 힘들고 건강 문제도 힘들고 막 심각하게 차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차가 슬금슬금 앞으로 나갑니다 그 앞에는 절벽이 있는데 그 차가 슬금슬금 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의 현실적인 문제를 논하기보다 정신 차려! 차 세워야 돼! 그렇게 외쳐야 할것 아닙니까? 주님은 바로 그런 심령으로 위험해! 빨리 나와야 돼. 빨리 나와야 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 가운데 사는 삶이 지금 괜찮은 게 아니야. 위험하다고. 빨리 나와. 빨리 나오라고.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안전이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안전이 있음을 믿고 그 안에 머무는 삶. 그것이 정신 차리고 사는 길입니다. 정신 차리 사랑 교회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백년 후면 우리는 모두 죽어 있을 겁니다 인정하기 싫으십니까 별이 엄마도 백년 후에는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명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천명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누구든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 순간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가?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이거 점검해야 돼요. 이거 확인해야 돼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자는 죄가 온 데서 죽으리라 이 말은 너 기억해? 너 기억해?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언제 어디에서 비수같이 날아올지라도 그리스 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고 아멘. 누리는 자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아멘, 아멘.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가?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점검할 게 아니라 오늘 또한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사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새날 성도님들 다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 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우리 모두 영원히 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제가 다시 기도 제목 불러드릴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우리 모두 영원히 사는 기쁨을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안전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 그것이 정신 차리며 사는 길입니다 주님 예수님 안에 이 안전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 안에 살고 있는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 진지하게 자신에게 물으면서 우리의 주여 만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도 하나님의 천명을 다시 이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누구든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데 그 순간이 이르기 전에 우리 의 삶이 제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주님 안으로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 아무리 죽음이 비수처럼 나아들지 않자 예수님 안에 가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에 옮겨져 있음을 확인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중심 차리며 사는 예수님 안에 안전히 있음을 믿고 그 안에 머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세상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날 주님 안에 우리 모두 영원히 사는 기쁨을 누리게 하고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나의 자리를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 가운데 서 있는가 안겨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언제 어디에서 비수같이 날아들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 사는자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천명을 다시 일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누구든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데 그 순간이 이르기 전 우리의 삶이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주님 안으로 주님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 아무리 죽음이 비수처럼 날아들지언정 예수님 안에 가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져 있음을 확인시켜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정신 차리며 사는 길은 예수님 안에 안전이 있음을 믿고 그 안에 머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세상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날에 주님 안에 우리 모두 영원히 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이 생명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안타까워하며 살아가는 심령으로 당신은 반드시 죽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반드시 산다는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또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 믿는 축복에 감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영원히 죽은 사자에서 영원히 살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하나님 자리를 옮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십일주와 여러 헌금들로 봉헌합니다. 봉헌하는 손길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머무는 삶의 안전과 약속과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는 저들 되게 주님 두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